와 심지어 진짜 틀렸어. 순서 틀렸어. 아. 시험, 시험 어떻게 보셨나요? Yeah. 음, 음, 음, 음. 비가 와요 맞아요. 산주 옷차림 내 옷차림 보면 약간 가을과 겨울 <웃음> 걸어가? 아니요 걸어가다니 저는 천사를 골랐고요 저는 악마 <웃음> 저희가 코스튬 안하는 대신 그래도 머리라도 뭐 하나는 쓰는 거야될 것 같아서 급하게 마련해봤습니다 마 <웃음> <웃음> 이르는 지금 악마의 메이크업을 받고 있습니다. <웃음> 끝났어요! <웃음> 오늘 할로윈 이벤트 중이라서 화장하고 왔더니 15불에 이렇게 볼걸 짜잔 받았습니다. 땅아이 잠시 도도나 t m p t e d 뭐라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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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antity needed. Insert cash or select use pin pad to complete transaction receipt. Thank you for shopping.